오늘은 영동 양상팔경 금강둘레길에 왔는데요 금강둘레길은 아름길이 사나무 가요즐비한 송리 동원에서 금강 주변에 조성된 순적한 둘레길을 보는 호수인데 다 조성된 만만한 둘레길은 주변 풍경을 즐기며 편하게 렇기 좋은 길입니다 바로 그 육경에 속하는 여의정이 됩니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강선대와 마주하며 더 버금가는 결정을 이루어내는 장자가 여정입니다 백년 묵은 손님을 불려 일만여 굴러가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한 곳이라는 강선대와 먹여가는 선녀를 보느라 튼튼하지 못하고, 강가에 남게 되었다는 영암의 이야기였다고 믿습니다. <목소리> 이것도 푸핑장 도 있어가지고요, 가족히 오셔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강선대를 나와서요, 본격적으로 둘레길, 숲길로 접어듭니다. 판매되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저희 또 쉬어가라고 의자도 있는데요. 예전에 집에 있을 텐데, 지금은 폐가가 됐습니다. 어, 나무 대크기 네,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송어리에서 금강을 따라 약 500m 올라가면요. 단가 커다나무에 보일듯 말듯 수직에서 있는 함벽정입니다. 유치가 하도 좋아 옛날부터 시 웃고 글 쓰는 이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풍류를 즐기고 학문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뭐야 나무의 강한 생명이 한번 보십시오. 아, 두지개 죽버둥이 나무 뿌리. 어. 편안한 건강변에 네. 돌렛길을 차분히 돌면. 정말 보기만 해도 좀 걷고 싶은 길이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나 노고들도 많고요. 네, 현재의 건물은 네, 1967년 중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흐르는 등강가. 주변 경관을 바라다 볼수 있는 전망이 선입지 접근을 갖추고 있다. 금강을 볼수 있는 전망도 나타났습니다. <웃음> 금강 둘레길의 반하점에 수도교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밭에 뒤에 있는 봉황대를꼭들려다시기 바랍니다. 교를 건너서요, 소호 관광지까지는 약 2km의 거리를 수변 공원의 기나긴 포장길을 따라가야 합니다.